오늘 양파, 양파 피클, 아 양파 피클이 아니야 양파, 장아찌 새콤달콤 양파, 장아찌를 하려고 양파랑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먹기 좋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리면 돼 이거는 나중에 너도 해먹어 해먹어 충분할 히수 있으니까 나 이거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어?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잘르면돼 내가 엄마보다 더 많이 할걸? 그럼 해볼까? 그럼 응. 네가 해, 내가 카메라 할게 이런... 지금부터. <웃음> 왜또 싫어? 어, 이거, 이거 가운데. 아, 나는 봐야 돼. 가운데 조그만 거는 빼불어. 너무 적으면. 자르면 너무 조그매지니까. 크게 저렇게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갖고. 또, 오이도. 응? 오이는 음... 좀 이렇게 크게. 응?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먹을 정도로. 같이 섞어야 되니까. 고추 이렇게 크기를이 정도 크기 한번딱 먹을 정도 크기 이거, 이건 왜고추가 이상하네 얘도 뭔가 현찬인데? 어디가? 현찬치? 응 현찬타 이거 청양고추 어아 이건 풋고추야 청양고추 아니야 청양고추 넣으면 너무 매워가지고 풋고추를 넣어 이거를 띄면 안돼 이렇게 띄면 여기 많이 안 들어가 이대로 넣어갖고 해야지 많이 들어가지 나중에 간장에 절거지면 다 지가 떨어져 이거 하나 넣을 거야 내가 물을 여기 반 담아가지고 재봤거든? 그때요걸로 8개가 나왔어. 나도 몰라, 병마다. 이게 용기마다 다 틀리니까. 응. 두 개. 간장 두 개. 물두 개. 하면 돼. 설탕, 식초.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식초. 우리 미나리 식초 다 먹었네. 또 담아야지. 응, 어, 다시다 물 내가 끓여놓은 거야. 다시다가 아니야, 다시. 다시마, 참, 다시마. 다시마물. 음, 아, 다시다라 그랬구나, 처음에. 다시마물 두개 여기 설탕 넣으면 돼. 이건 그냥 설탕이에요? 응. 음. 자일로스 아니고? 아, 여기다 자일로스 어. 넣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자일로스 비싸. 끓였으니까 끄고, 식혀서 분으면 끝나. 이 저기 짱아치 종류, 종류는 이거는요 이렇게 좀 깊은 데다가 깊은 데다 담아 준게 좋아 그래야지 간장 물에 푹 절거지니까 근데 병이 유리병이 없어가지고 이거 페트병에다 했네요 유리병 있으면 유리병에 담면더 좋은데 맞다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물 맞추면 천재고 못 맞추면 멍충이야 오케 이발이 오케이 딱 맞았네 조금 남았는디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하루만에 먹으면 돼요. 하루만 지나서 먹으면 돼. 이대로 냉장고 바로 넣어도 되고 하루 이따 넣어도 되고 이건다 날걸로도 먹을 수 있는 응 어? 식품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하루 지나서 바로 먹어도 돼. 이게 새콤달콤하니요 이게 밥 밥맛 없을 때 맛있어요.